낮은 시, 시, 낮은 도, 시, 도, 시, 도로 불어주시면 됩니다. 시, 도, 시, 도, 아리랑 이런 식으로 계속 쭉 나가게 될 건데요. 다음에 아리랑 아리랑 을 바로 갈게요. 바로, 바로 전에 시도 시도를 했죠? 다음은 미파미파 입니다. 미파미파 이렇게 할 겁니다. 미파미파 앞에서부터 이어서 할게요. 시도 시도 미파미파 다음은 솔